배고픔을 참아야만 다이어트가 될까요? 아닙니다 물만 더 마셔도 살이 빠집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었더니 정말 살이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매주 이평강입니다 힛! 뿅! 하고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이평강의 된장차 다이어트 1주차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는데 저는 둘다 힘들더라고요 배고픔은 정말 참기가 힘들죠 와 아, 이성은 늘 먹은 다음에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배고픔을 하나도 참지 않았는데 1kg가 빠졌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한 달에 3에서 4kg 정도 빼는 게 적당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kg를 뺐으면 좋은거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91.7kg가 나왔어요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먹을 일이 생기죠 참해한해요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회의한다는 핑계 아들 생일이라는 핑계 할머니 소고기 사드린다는 핑계 이건 좀 잘했죠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다는 핑계 이런 것들로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2000칼로리를 넘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게 살이 찐게 아니라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게 무엇이냐 바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섯 살된 우리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다른 건 아니어도 아들 생일 케이크는 먹어야겠죠 경조사의 음식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건 우리의 좋은 문화입니다 다음날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을 땐잘 먹고 잘 쉬어줘야 해서 또잘 먹고 말았네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소고기 사드렸어요 잘 했죠? <웃음> 할머니 대접해 드리면서 제가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런 부류를 하면 안 되겠죠 <웃음> 저도 아이들도 잘 먹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잘 드셨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만나 회의한다는 핑계로 갈비를 먹었어요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면, 하면 이렇게 끊임없는 핑계가 생기, 생기죠 예. 다들 어떠신가요? 핑계가 안 생긴다면 바로 지금이 살빼기 딱 좋은 날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기억할 그 시간 그 행복의 순간을 다이어트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다만 물을 많이 드세요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나요? 지금 운동을 못하고 지금 굶지 못해도 물을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거. 당장 살이 안 빠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살을 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모든 체지방은 물과 함께 나옵니다 아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웃음> 저도 지난주에 평소와 달리 열심히 한 일이라고는 물 마신 것 밖에 없어요 아 이런 의지박양 <웃음> 매일 2리터 그 이상 거의 3리터 마셨어요 맹물 먹기 힘드니까 된장을 조금 사서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칼로리가 30% 정도 더 소모된다고 하죠 그래서 빠진 걸까요? 된장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빠진 걸까요? 된장에 체지방 분해 효과가, 된장에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단 물을 마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꼭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된장차 다이어트 다음 주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된장차 다이어트 된다 된다 된다 그럼 지금까지 된장차를 마시는 매주 이평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